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하며 주식도 살살해서 수개월 사이 1년 연봉을 벌었습니다. 가뜩이나 직장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주식으로 돈을 버니까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땐 돈의 가치를 생각하였으니까요. 하루 단타로 50만원을 벌수 있어 보이는데 직장생활 일당은 10만원입니다. 단타도 치고 중장투도 하고 하면 한 5천만원이면 한달 500만원 정도. 욕심부리면 천만원은 해볼만 할듯 하였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연봉 보다야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한 1년쯤 했는데 매일매일 위지를 불태우고 복귀하고 계좌 늘어나는 거그래프로 결산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돌아보면 딱 1, 2년 정도만 즐거웠습니다. 5천만원으로 1년 후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억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1억을 날렸습니다. 깡통을 찬 것이지요. 그러나 4년 동안 뺏은 것 감안해서 결산해보니 직장 생활보다 돈은 두배 정도 더 벌었습니다. 돈은 더 벌었는데 이상하게 허무했습니다. 뭔가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랄까요. 그건 아무 추억이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시간이 남으니 단타를 안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보내는 것 같아 한심스러웠습니다. 수익을 내도 재미가 없고 손실이 나면 오히려 긴장돼서 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또 3년쯤 지나서 남들보다 먼저 집을 사고 먹고 살만은 한데 외로웠습니다. 항상 저 혼자였으니까요.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연락할 때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누적되어 이 외로움과 싸우는 게 주식만큼이나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남들보다 더 벌면 무엇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직장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곧들은 나이가 안 되었습니다. 하던 일들은 감이 떨어져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주식에 얽매이지 말고 뭔가를 하면서 보람있는 추억을 만들자 애쓰다 보니 주식은 중장투로 가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하락장으로 인하여 주식은 반토막 나니 뭐 하느라 수년간 이러고 앉아있었나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돈만을 위해 살았는데 돈이 날라간다면 그건 인생을 몇년 날린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라도 하던 중이면 추억이라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고 돌아 10년 직장 다니던 친구놈들은 과장이 차장 거쳐 최소 부장 좀 나은 놈은 임원 대개 회사서 보내준 외국 여행 2년에 한번 꼴로 해서 웬만한 덴다 갔다 왔고 나는 주식 때문에 간다간다 간다 했어도 기껏 가까운데 몇곳 거래쳐서 골프 룸싸롱 접대받고 직원들한테 대우받고 힘들다 때려친다 하면서도 항상 호탕하고 배나오고 혈색 좋고 조절조절 여기저기 통화도 하고 난 거울을 보면 몰골만 흉측합니다. 진심으로 부러웠습니다. 난 1년간 대화 나눠본 민간인이 10명쯤 될까? 핸드폰은 거의 집하고만 통화했고 처절하게 외롭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만 됩니다.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밖에 안 나간 날도 부지기수였고 그렇다고 처음 생각처럼 복리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건 아니고 벌었다가 날리고 다시 벌었다가 날리고 1년 내내 수익 내다 단 일주일 만에 다 반납하기도 하고 그래도 수익은 냈습니다. 출금해서 생활비 감안하면 연평균 7-8천만원 가까이는 될 듯하지만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 100억쯤 있어줘야 보상이 될 듯한 기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한 스트레스를 겪었던가 진저리가 납니다. 과장 때 연봉 5천만원 10년간 일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 부장만 돼도 연봉 8천만원이니 연평균 6천만원은 넘었을 것인데 실제 직장 6천만원은 각종 복지 혜택 감안하면 세배쯤 효용을 누리는 것입니다. 6천만원은 1억 5천만원 되는 것입니다. 즉 그냥 직장 열심히 다녔다면 연금에 퇴직금도 많이 쌓였을 것이고 주말 휴일 다시고 애들 학비 경조사 각종 혜택 다 받고 회사 카드로 밥 먹고 건강 유지하고 추억 엄청 많고 인맥 자산으로 뭐든 할수 있고 밑에 부리는 직원들 많고 난 직급도 없고 부하 직원도 없고 주식 말고 뭔가 하려면 공백이 많아 그나마 가지고 있던 능력도 잃어버려 장사 말고는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퇴직금도 없고 무엇이든 내 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외롭고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월급 이상 수익을 내도 직장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수익일 뿐입니다. 전업이란 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수익을 급여의 열배쯤은 내야 비슷했던 것입니다. 처음 돈으로만 계산했을 때 잘못 계산했던 것입니다. 한때 외롭고 무료해서 프리랜서로 몇달 일을 해봤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수년간의 추억보다 그몇 달이 내게 너무 행복한 추억을 줬습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시기하고 사람 사이 온갖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자체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때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연애도 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게 사회생활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추억이 돈보다 사회생활로 돌아가자는 욕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젠 늦은 듯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꿈이 주식으로 100억 이상 벌어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었는데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그 100억을 벌었을 때 내가 환갑을 지난 나이가 된다고 가정하면 실현 여부를 떠나 별 가치가 없는 목표로 보였습니다. 노후의 생활이 될 정도만 된다면 다 버리고 지금 그나마 아직 젊을 때 사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돈을 떠나서 정년 퇴임하면 그때나 주식을 하고 싶습니다. 더 늙기 전에 집 하나는 있다고 숨통은 트였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십 년 살까 말까 한 남은 인생 같이 있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돈보다 더 귀중한 게 나의 인생입니다. 하루 100만원 독방에 갇혀오는 수익보다 하루 10만원을 벌더라도 사람들 속에서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아마 딱 5년만 더 전업하면 난 대인기 피증에 완전 패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죽을 때가서도 나에게 추억이 하나도 없고 삶을 정리할 때 많은 후회를 할것 같습니다. 남는 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렵습니다. 취직이 어렵다면 뭔가 전업을 벗어날 방법을 최대한 찾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호가창을 보면서도 항상 머리에선 이런 생활을 벗어날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이 직장생활에서 임원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깨닫고 나서 더 그렇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다 해도 그를 위해 잃은 것이 너무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업하는 대다수의 현실입니다. 특히 마지못해 주식밖에 할게 없는 사람들 빼고는 이분들은 절대 주어진 전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독을 이겨야 하겠지요. 직장생활이 가능한데 그걸 버리고 주식 전업하려는 사람 있다면 절대 숙고하기 바랍니다. 전업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좀 받게 되면 차라리 땀 흘리며 노가다 하는 게 아주 즐거운 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살다 보면 너무도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사연 하나쯤 안고 누군가 정다운 술한 잔이 그리운 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체할 수 없이 고독은 밀려와도 태연하게 침묵하던 날. 아무도 없는 텅빈 가슴을 안고 아픔만 반추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결국 홀로 술잔이 채워지고 외로운 눈물로 일렁이다가 말 못할 사연만 쌓아놓은 채로 바람만 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